자, 라이브 커머스 어, 나도 혼자서 할수있다의 표본 일명 오이너 쇼스트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 보시면 혼자서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윤서영 쇼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유, 감사해요 예 윤서영 쇼스트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 우리 어디 어디 방송하고 계시죠? 아 지금 농심 네. 라이피엘 오. 폴라겐을 전속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네. 여러분들의 그 최소한의 방역을 지켜줄 애니가드 마스크 아. 그리고 도찌 식품인데 매번 음. 일주일마다한 번씩 치킨을 배 터지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살이 안 쪄요? <웃음> 네? 아그래 다음날 엄청 뛰어요. 런닝머신으로 <웃음> 네, 뭐 하고. 네이버면 네이버, 네. 쿠팡이면 쿠팡, 그리브분 그립, 리 뭐, 배민 뭐 여러 군데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아 특징이 있어요. 어, 어떤 쇼호스트는 다 차리진 밥상에서 진행만 하는 쇼호스트가 있는 반면에 밥상도 차리시고, 아이 밥상도 차리시고 설거지도 차리시고, 하시고, 아, 설거지도 하시고 손님도 모셔오고, 그리고 경작도 해, 아, 그렇죠. 앞에서 풍선도 이렇게 하고 흔들기도 합니다. 혼자 다 하시시죠? 아, 아, 아그럼요그 저희 어. 아버지십니다. 저를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아, 짝놀랐어요 출생의 비밀이신다. 진짜 <웃음>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네. 여기서 이제 배운 기술력 하나로 사실은 경쟁력 있게 활동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브랜드사에서 어, 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프리즈이라던가 OBS 음. 나도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네. 했을 때 이제 싫어요두 음. 분을 두 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네. 저였고, 하나는 다른 분이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다른 분이 먼저 이제 라이브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래, 해라. 음. 아, 먼저 하십시오 해서 이제 격주로 왔다갔다 하는 오. 방송이었어요. 오. 그런데 처음 했을 때그 업체는 제가 프리즘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까 음. 당연히 이시오스도 프리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지라고 <웃음> 생각을 한 <하는> 거예요. <웃음> 여기서 말하는 프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네. 요즘 생방송을 할때 OBS와 프리즘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이게 다 풀이 공짜 프로그램인데, 그걸 쓰면 진짜 중계차처럼, 맞아요. 방송국처럼 막 화면도 커팅이 되고, 막 오디오도 믹싱 되고, 동영상도 들고, 사진 여기서 빠뻑빠짝거리고 이런 걸다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통 이제 프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걸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어. 이제 그분도 하실 줄 알겠지라고 생각을 음. 하고, 믿었다가 방송 터졌죠. 그리고 방송도 어. 잘렸습니다. 아. 방송 날아갔어요. 휙! 근데 그게 <웃음> 아는 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은 많을 예. 수밖에 없죠. 저는 100에 99명은 모른다고 봐요. 그1명 예. 어. 예. 근데 이게 할수 있는 거와 그걸로 프로가 돼서 돈을 버는 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분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허! 저는 서영님이 하실 수 있어서 다할줄 예.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웃음> 서영님은 그 페이 받을 만하네요. 수레질셨어요 던졌어요. 던졌는데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할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과 네. 혼자서 지금 몇 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품의 기획부터 시작해서 뭐 MD가 하는 일도 할수 있죠. 판넬도 만들죠. 팝넬 판넬 디자인도 하죠. 거기에 방송 또 이런 카메라도 만지면서 컷팅도 네. 하죠. 컷팅도 진행도 네. 하죠. 사후 또 관리까지 또 그렇죠. 해줄 수 있죠. 영상도 넣고. 예. 할수 있는 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일인가요? 파일만 주시면 은 어. 어, 영상 띄워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딱딱딱뚝딱제작해 줘. 지다 진짜 대표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뭐 판넬 요구 가격 혜택 만들어주세요 그럼 또딱딱딱뚝딱 하면서 <웃음> 딱딱딱딱 띄워놓으니까 네. 어, 퀄리티가 솔직히 남다르죠 아, 우리 윤서영님을 좀 칭찬해 드리면 이거 보 2년 전이네요. 저 앞방에서 저랑 <웃음>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렇게 소대 바로 쫄아가지고 아, 말도 못하고 저 이게 4 5도 아래로 보고 <웃음> 있었어요. <웃음> 마치 마치 무서운 친구와 그리고 함께 들어간 것처럼 내가 말하면 못 알아듣고 딴소리 하는데 했와 이게 성장이 되는 속도가 어머 무지빠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웃음> 하루에 두 개씩 세 개씩 방송을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소화할 수한 번에 소화했던 방송이 다섯 네. 개. 하루에. 근데 1시간 간격으로 이동을 계속 계속 계속. 근데 어차피 돈도 안 되는 방송이었어요. 택시 엄청 타고 다녔죠. <웃음> <웃음> 이제 오늘 썩으면서 방송을 하시더라고. 보고 아, <웃음> 보면서 야, 이 말은 쉽지. 제가 그런 얘기거든요. 100번은 해 봐야. 그래도 좀 프로다라 그러는데 많은 쇼스트 분들이 한열번한 다음에 돈을 큰돈을 요구하는 를 분도 아. 봤어요. 한열번 해보고 안 아, 해가지고 한다 이거지. 어,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은퇴하시는 분도 그렇죠. <웃음> 서리소문 <웃음> <웃음> <웃음> <소리> 없이요. <웃음> 아니 제가 그런 분이 네. 있죠. 근데 아, 윤소영님은 100번을 단기간에 하셨어요. 그렇죠. 그 여기 아카데미에서 이제 음. 제공해주는 음. 이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님이 여기서는 뭐 자유롭게 너의 꿈을 펼쳐봐라! 하고 음. 이제 야생에다가 내려놓으셨죠. <웃음> 저를 <웃음> 야생에다 던져놓으셔가지고. 아니, 그 야생도 우리 울타리 쳐놨어. 아, 그쵸, 어, 울타리 쳐놓고. <웃음> 이제 이렇게 봐요잘 크고 있나. 보고 있지. 그럼 그 안에서 뚝딱뚝딱뚝딱 어. 실수하면서 이것저것 네, 하면서 맞아. 배우는 게 정말 많았고, 음. 다음에 또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 스토어가 네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방송도 해보고, 일단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험을 먼저 쌓고, 제가 네. 프로가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많은 돈을 받아야지 남들과 다른 차별점을 가져야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죠. 자, 우리 윤소영 님이 프로정신이 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저의 목적은 네. 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혼자서 어, 프리즘 라이벌을 하고 OBS를 배워서 나 혼자 할수 있는 인재를 많이 도전해봐라는 목적으로 어,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윤소영 님은 이제 제 마음을 더 앞서 보신 거죠. 모성 <웃음> 아카데미를 홍보해드려겠다 <홍본이> <웃음> 늦지도 않은 거를 지금 이렇게 아, 그렇죠. 얘기하는 게 프로정신이다. 아, 그렇죠. <웃음> 누가, 누가 <웃음> 내가 언제 우리 학원 그렇죠. 칭찬에다 <웃음> 시킨 것처럼, 시킨 것처럼. <웃음> 시킨 것처럼. 안 시켰는데 아, 그렇죠, 알아서 그렇죠. 얘기해 준다. 아, 이게 맞아요. 이제 프로정신. 아 근데 이게 네. 진짜로 제가 여기서 컸고 <웃음> <웃음> 대표님의 암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네. 진짜 저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실제로 경쟁력을 갖고 브랜드사에서도 이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고 네. 그. 칭찬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음. 나가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을 땐잘 몰랐어요. 아카데미 안에 있을 때는 <웃음> 누구나 <다> 해야지! 어. <웃음> 대표님이 하시는데 해야지!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네. 나가보니까 다르 어... 다른.. 어... 뭐 하여튼 다른 분들, 다른 데서 배운 분들 아우 다뜨거 만나보니까 에, 에, 에, 다른 분들도 네. 음. 많이 만나보니까 음. 음.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김효석 아카데미, 오리노 쇼호스트, 음. 여기에 윤서영 하면은 약간 음. 1세대 느낌이 있거예요 그래서 1세대요. 그런지 예. 이제 프리즘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촬영 소품 용품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명이 제 1세대 제자인데 그렇죠. 김준서 아, 쇼호스트와 윤서영 쇼호스트를 제가 1세대 제자로 제일 먼저 어, 김효석의 클론을 만들겠다고 해서 <웃음> 다 가르쳤죠. 근데 그걸 너무너무 잘 버텨내서 <웃음> 진짜 컬러니 내던져 나고. <웃음> 일단 해봐. 그러고 나서 이제 실수 엄청 많이 했잖아요아 어, 그럼요. 납작하게 어. 나온 거 기억하세요. <웃음> <그래서> 저는 지금 <웃음> <저> 갑자기 놀랐어요. <웃음> 그거 때문에 이제 <웃음> 1280720을 해야 되는데 뭐 잘못 입력해서 대표님을... 내가 한게 그쵸, 그쵸. 그 어, 그게 내가 한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일 얘기도 있게요. 어저 납작한 게 뭐냐면 화면이 짭으로 쳐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계 나오는데 그게아그제 직원 중에 제 실수인데 어 입사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아, 저는 해상도 있잖아요. 네. 1280720 720, 720 1280. 네. 당연히 이제 보통은 1280-720으로 가로 화면이지만 그렇죠. 방송을 하려면 720-1280으로 바꿔줘야 어, 되는데 당연히 알줄 알았거든요 뭔가 세팅해 그러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길래 너무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길래 어 방송을 했죠 응. 그랬더니 딱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대표님 친공 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사람이 이어가려고 그때 <웃음> <근데 웃음> 사과 방송했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쿠팡에서 그것도 이제 쿠팡에서 우리가 방송 대행을 물론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 학생들 때문에 했지만 공식방송이었는데 그걸 납작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아주 그냥 아... 기억하고... 그걸 왜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참, 저도 최근에 <웃음> 들어온 방송을 납작하게 했거든요. <웃음> <웃음> 최근에 납작해져서 후다닥 끊고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근데 이제 원인을 아니까. 알아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출력 배율 재조정을 체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웃음> 그거를 잘. 그고 거기 체크하는 거 그걸 까먹어가지고 음, 납작하게 나와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납작해진 채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러다가 꼬죠 이렇게 어, 본인이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과 교육이 가능해서 어, 앞으로는 아마 많은 업체분들이 단순히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영님한테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 아, 그래서 어. 제가 이거를 이제 실수를 해보니까 이런 네. 점이 좋더라고요 예. 요거를 이제 딱 체크하면 안 돼! 까지 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체크하면 납작하게 나와. <웃음> <웃음> 너는 이거 체크하면은 안돼 이거 납작하게 나와 까지가 가능한 거죠. 어. 다 해보니까 실수를.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어. 뭘감사해 <웃음> 진짜 대표님한테 다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도움을 좀 주세요. 네. 이렇게 모든 걸다할수 있는 쇼스트가 되려면 음. 어, 뭐부터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음. 어, 일단 음. 방송 스튜디오에 가서 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쓰는지 음.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서 DP를 어떻게 하는지 아. 사실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가서 진행만 하지 마시고 네. 쇼스트 분들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음. 아, 조명을 왜 저렇게 했지? 아, 맞아요. DP는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래서 자꾸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 영화 배우 중에서는 어떤 분은 물론 영화 배우만 하는 분이 있지만 네. 어떤 분은 또 감독을 하는 분도 있죠. 어, 맞아. 감독까지. 까지 네. 하잖아요. 어, 그럴 때 영화 배우는 누가 감독이 불러 주지 않으면 출연을 못 하는데 음. 내가 감독을 하면 내가 나오시면. 어, 내가 시나리오 쓰고 내가 감독하고 내가 출연하고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음. 그 차인 것 같아요. 음. 이제 경쟁력이 라이브 커머스가 한동안 확 불탔다 지금 주춤한 이유가 음. 생각보다 매출이 좋지는 않아요. 아. 그럴 때는 이제 저렴하게 방송하고 싶은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럴 때는 스텝을 많이 쓰는 것보다 음. 근데 쇼호스트는 있어야 되거든. 또는 그쵸? 진행자는 있어야 되거든. 네. 그리고 내가 쇼호스트 쓸 비용도 없다. 그럴 경우는 배우면 되잖아요. 본인이. 음. 그럴 때 가르쳐 줄수 있죠. 그렇죠. 가르쳐 드릴 음. 수 있고 근데 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요즘 쇼호스트 분들께서 음. 집에 홈방송, 홈스튜디오를 되게 잘 해놨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잘 해놓으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프리즈를 많이 물어보세요. 음. 이거 화면 어떻게 줄이냐, 갑자기 음. 내가 길게 나온다, 오이같이 나온다 음. 이런 거를 다 <웃음> <웃음>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실 어. 진짜 물론 저는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하려면 음. 어, 스튜디오 가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전문적인 스튜디오 그렇죠. 가서 하는 게 가장 그렇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음. 1회당 최소가 60이더라고요. 뭐가요? 뭐가 60이? 스튜디오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하는데. 아, 뭐 이렇게 장비도 빌려주고 장소도 빌려주고. 아, 스텝도 그쵸, 있고 그랬었대. 그랬을 그쵸, 때, 그쵸, 그쵸. 그랬을 예, 때 예, 예. 60을 예. 60. 최소에 최소 최소. 쌍구야 60이면? 어, 그렇죠. 60이 나오는데, 네. 네. 근데 그60 비용을 내기가 선뜻 내기가 다들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예. 그런 느낌. 어.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걸 30이 할수 있다. 아. <웃음> 그 진행되죠? 어렵잖아요 아니 면 스튜디오만 빌리는 게 60인데 난 그렇죠. 출연도 해주고 60이다 아니 며칠도 잘안 나오고 그건다 어떻게 쓰십니까? 그리고 이런 거도 있겠다 음. 한번 쓰는데 60인데 저한테 10번 방송을 주시면 그렇죠. 600만원이 아니라 그쵸. 제가 300만원에 반이 줄었어요. 어, 다 해드리고 그렇게 음. 할수 있게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그쵸. 장비 사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할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장비 사는 것도 장비도 좋은 네. 실제 제 홈스튜디오는 지금 대표님 장비를 다 쓰고 있어요. 음. 여기서 배운 것들, 음. 뭐 브리오 음 그렇죠 뭔지는 안알려 드릴거예요그리오 <웃음> 내가 알려드렸어 <때> <웃음> 아 그래요? 그리오 <웃음> 엄청 화질좋은거에요 그, 어, 오케이까지 어, 어. 잡는것도 대표님거고 마이크도 읍니까? 읍니까? 읍니까? 지금 쓰고있는거에 어, 근데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네. 궁금해 하세요 네. 제가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말씀 강의를 이제 대표님께서 주셔서 이제 막 그렇게 스튜디오 강의를 하잖아요 음. 그러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게 조명 뭐 사야 돼요? 그렇죠. 조명 몇개 사야 돼요? 음. 마이크는 뭐 사야 돼요? 음. 카메라는 뭐 사야 돼요? 음. 카메라 몇 대가 필요할까요? 음. 그러면 디피는 어떻게 하나요? 요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쇼스토 활동을 하면서 이제 현장 경험을 듣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관심이 없어. 페이 아니면은 음. 음. 음. <웃음> <그렇지>. <웃음> 얼마 받아? 인센 받아? <웃음> 이거 아니면은 관심이 없으시고 네. 나머지는 그 여섯 가지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빠삭하게 대표님 밑에서 다 적어서 대표님 이제 이막안 보여주시는 것도 <웃음> <웃음> <웃음> 내가 뭔지 안 보여준 적 있어요? 안 보여준 적? 응? 다 보여주는 담다고어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시죠 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네. 다 대답해 주시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저희 대표님은 잠을 안 주무세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순간 계속 여쭤보는 걸 물어보면 은 대표님이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대표님 처음에는 음. 잠을 안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아 잠을 없이 몰랐지 쌍둥이 있는 거세요 아 어, 그쵸 그쵸 밤에 김여성 <웃음> 그쵸 분신술처럼 너무하게. 아니 그래서 아니 분명히 학원에 방금 한 30분 전만 해도 있었는데 라임을 또 나오고 계셔 또 어탕 되시고 계시고 <웃음> 그래서 보면은 저기서 어탕 판매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았던 건 저희 대표님께서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물론 많고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흐름 정세에 빠르시고 이. 요즘 따라가는 트렌드가 어렵잖아요. 쫓아가는 게, 전쫓아는기 너무 어렵거든요. 요즘 n g 세대. 음. 그런데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쫓아가시더라고요. 지금 트렌디하게.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웃음> 아, <그쵸? 웃음> 아, 그쵸? 어, 나, 아, 아 그렇죠. 아, 본인이 주인공이야. 아그렇 나를 띄우지 말고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띄워서 자기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어, 이게 띄운다기보다는 네. 진짜 네. 어, 이게 거의 아, 제가 아. 지금 살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아 그래서 네. 우리 윤서영님 좀. 아, 좀 홍보 좀 할게요. 윤서영 님을 캐스팅하면 윤서영 쇼스톤 함께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자, 아, 저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사실은 여러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써요. 음. <웃음> 공짜 편집 프로그램도 물론 좋은데 저는 <웃음> <웃음> 어. 퀄리티가 있고 좀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어, 어, 어. 저는 월 정기 결제하는 게네가지나 돼요. <웃음> 어, 그러니까 다른, 다른 분들은 공짜 네. 프로그램 쓰면 나는 비싼 프로그램 좋은 거 정, 정규 프로그램을 쓴다. 에펙스 써요, 에펙 서요 어? 에펙. <웃음> 에펙 에펙 서 사용해요. 에펙 사용하다보니까. 여기 좀음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에펙을 막잘 사용하고 프로처럼 잘 사용하는 건 아닌데. 이런. 그냥 아시죠? 그냥 뭐빵 하는 음, 거라든가뽕 어. 하라는 거 이런 뭐 애니메이.